배경색으로 이렇게 치료를 받고 약을 먹던 봉임씨는 집에서 일을 하다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고관절 골절이 된 거예요. 골절된 상태에서 바로 119에 실어서 갔어야 되는데 골절된 상태를 잘 돌아보지 못하고 발을 디뎌서 문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고관절 수술을 받았는데 시골 병원이어서 운전하게 수술을 잘 못하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고관절 수술을 하고 나서 발을 딛지 못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뇌경색과 치매가 계속또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결국 시골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어서 자녀들이 도시에 있는 병원으로 요양병원으로 입원을 시켜드렸습니다. 요양병원에서 계속 약을 먹고 치료를 해도 진행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봉임씨는 결국 치매 상태가 점점 짙어지게 되었고 또 이렇게 헛것을 보거나 그러한 일들도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요양병원으로 또 인천에 있는 요양병원으로 이렇게 옮기면서 치료를 받던 봉임 씨. 근데 요양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하는데 종아 씨도 같이 와서 보고 가면서 간호를 하게 됩니다. 간호를 하던 종아 씨가 어느 날 자녀들에게 의 봉임시에 퇴원을 종용하게 됩니다. 퇴원을 해서 가정에 머무르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결국 간호하던 종아수도 계단에서 넘어지게 됩니다. 물건을 들고 내려가다가 계단에서 넘어져서 뇌출혈이 발생하게 되어서 일일 1 9의에서 중환자실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두 분이 그렇게 사이가 좋으시더니, 함께 요양원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1년 정도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요양병원에서는 더 이상 차도가 없었고, 그래서 결국 아들 집으로 모셔가게 됩니다. 평소에 젊어서부터, 또 어려서부터 선행을 실천하고, 이렇게 어른을 섬기고 또치에 걸린 당숙물을 섬기던 종아씨와 봉임씨는 말년에 아들의 극진한 효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외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두 손자의 사랑을 받으며 가정에서 행복한 노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평소에 본인들이 또 열심히 섬김을 잘하고 부모님들에게 효도한 자녀들은 이렇게 복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아와 봉임씨는 치매 상태지만 행복한 시기을 아들 가정에서 보내게 되었답니다. 아들과 며느리, 손자들, 또 다른 자녀들의 돌봄을 받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답니다. 우리들도 어차피 이 과정을 거쳐갈 터인데 이두 분의 행복한 노년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또 어렸을 때 어른을 잘 섬기고 또 공양하고 또 집에 혹시 아프거나 치매 상태인 어른이 계시다면 더잘 섬길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또 수고와 헌신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이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